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 하실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배송비 얼마입니다 뭐 문제가 생겼을 땐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교환함불은 이쪽이 연락을 해주시면 빠릅니다 교환함불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페이지 제일 하단에 항상 남겨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모든 상품을 등록할 때 내가 원하는 그 해당하는 상품 상세 설정을 불러오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 스마트 모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에 템플릿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와 주시면 상세 이용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이용 안내 메뉴에서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 정보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로운 것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템플릿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가끔 판매하고 있는 게 명함이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문 제작 형태이기 때문에 주문하고 나면 다시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은 이 상품 상세 이용 안내 템플릿 이곳에다 저장을 해서 고객들에게 항상 인지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등록하는 상품에 따라가지고 이 이용 안내 부분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가지고 이 내용을 꼼꼼하게 꼭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템플릿에다가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명함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결제 안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본 내용으로 고액 이용이 고액 결제인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안전 확인 전화를 할 수가 있다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그 하단에다가 주문 제작 상품인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구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주게 되면 상품 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배송 안내 같은 경우에도요 도서 뭐 상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 배송비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는 주문 제작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교환 반품 안내 부분에서도 교환 반품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기본 사항에 가전제품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전 가전제품 팔건 아니어가지고요. 이 내용을 삭제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환 반품에 대해 가지고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또 가전제품 안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서비스 문의 안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제가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톡톡 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들 많으시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적어주신 다음 저장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템플릿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이제 상품을 등록하시는 단계에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상세 이용 안내라고 하는 탭이 하단 부분, 상품 등록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상품 등록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상세 이용 안내 부분에서 제가 방금 가져왔던 명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 제가 입력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명함을 등록할 때이 내용들을 항상 하단 부분에 CS 요소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넣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할수 있는 경우에 내용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